이 영상은 온라인 청년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정면에 보이는 58동이 겨영돼 그리고 뒤를 감가서 좌측으로 보이는 게 예 체육. 최대? 최대 쪽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응. 종합체육관. 예, 응. 개강이 언제요? 개강은. 다음 에 9월 첫 주가. 월첫 주?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음. 개강이 중요한 학생이 아니라. 아, 이제? <웃음> 평상시에도 이 시간대에 와? 9시쯤에? 학교에? 학교 다닐 때? 어 아, 학교 다닐 때 말고 방학 때도 올 때는 이때 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어. 와 왔다고 좋을 거다아 아, 아까 뭐였지? 너말대로 5일 타고 왔거든 어. 버스 너말대로 정류장 거기서 타니까는 사람이 많지 아니야 그 다음 정거장부터 많아지더라고 아그전정어어그 어. 어. 그 6번 출구 내려가지고 저희가 동원관인데 어. 네, 여기 느티나무랑 매점이랑 <웃음> 음 위에는 동원관 식당 있어 학생 식당 맛있겠다 거기 저기 있고 그 a k 교직원 식당도 있고, 음 있고. <웃음> 저기 g 측에 보이는 게생활과학생아생활 g y Toggy, t o g 대학원생들끼리 뭐 크로스하거나 뭐 자주 왕래하진 않아? 나히 어, 나는 하긴? 일단 그런 걸안해음 보지 여기 어. 왼쪽에는 박물관인데 누가 가는지잘 모르겠고 어, 신기하다 박물관, 학교, 아, 박물관 있는 학교도 되게 신기해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서가대학교 사회과학대학교 과사아 음, 저건 대학원인거? 아까 지나간건? 어 저건 생활과학대학교 대학교? 여 아... 대학원생들도 있어요 안에 아. 근데 원래 정면은 저 반대편인데 음. 이게 메인 길이라서 아 진짜? 일로 올라가면 뭐 있어? 일로 올라가면 이제 은 83동이 음. 멀티미디어동이라고 음. 이제 좀 강의실 크고 음, 아, 그냥... 사회과학 교양도 있고, <웃음> 이제 사과대 수업들 중에 경제 수업, 사과대 음 많이 듣는 거 200명 정도가 음 듣는 거 같은데, 대영강이 어. 올라가다 보면은 좌측에 이제 어 예술대학교가 있거든. 음. 근데 이쪽이 예술대 뒤쪽이고, 또 음. 저쪽 오른쪽이 이제 법대 뒤쪽, 음. 로스쿨 뒤쪽. 음. 서울대 내에서안 안 가본 데도 많지 학과생이어도, 학부생이어도 나는... 저위 공대라고 해서 그쪽은 안 가봤고 <웃음> 아래 공대는 한번돌가보긴 했어 근데 보통 내 생활 환경이 거의 여기서 조금만더 가면 끝나 그치 내 왼쪽이 이제 예술대 뒤쪽인데 이따가 저쪽 입구 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웃음> 아니 괜히 나 때문에 막 이것저것 막 사전 조사하고 막 그런 거 아닌가 했어? 아, 그런 거 아니야. <웃음> 이게 멀티미디어 동이 있어. 어. 야, 2학기 개강하기 전까지 연구대까지 도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 될라나 할수 있지 않을까? 응. 다음주에 두개 하면 되겠네 이번 주말에 둘중 하나 빨리 가서 하고 다음주에 하나 하는게 거기는 아는 사람 있어? 아니 없어 요즘은 이런것도 아 맞아. 코드 조매해서 살수 있는거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로스쿨 정면쪽으로갈 수가 있어니다 이거 음. 건물 다 로스쿨 건물들이 있고 음. 그리고 여기서 좌측으로 돌면은 이제 예술대학교들이 음. 모여있는 곳이고 여기 음대, 미대 다 같이 있는 곳 위에 써있거든? 응응 음. 음.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작기 때문에 다 돌지 않고 이렇게 살짝만 돌면 될것 같아 음. 쪽 좌측이 니대고, 응. 짧게 보면, 여기 우측이 이건 게 음대. 여기 어. 또 카페가 있어. 루티 나무가 학교 안에 있는 카페가. 아 교내 카페? 어. 교내 체인점 같은 거. 아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면 그냥 외주? 조합원 서울 조합원에서 운영하는 아, 조합원? 조합원. 이쪽으로는 나도 잘 많이 안가봤 싶어요. 응. 아, 그런데 굳이 안 갔대. 응. 저기가 아름드리라고 이제 예술계 그 학식 식당이 있고 아니면 <웃음> 할리스 카페가 있어요. 저 위에는 이제 다른 걸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나도 뭐로 사용하는지 잘모르겠어 들어가본 적은 있어? 저 위는 안 들어가봤고 그, 안에 먹으러 어, 가봤어요. 먹으러? 이거 계속 법대야 이쪽이. 주로는. 어. 서울대 학식은 어때? 그냥 뭐 먹을만해? 업체에서 하는 데는 이제 업체만 나고 어. 조합원에서 서울대 <웃음> 그 농협조합원에서 쪽 조합원에서 하는 거는 응. 좀더 밥집만 나고 응. <웃음> 대박해구나 약간 어. 종류가 다양해고 머니까 직전마다 응. 있단 말이야 아. <웃음> 너무 멀어서 <웃음> 서울대는 안에 식당이 많아 워낙 음. 학생이 많으니까? 아, 그냥 사설 식당들도 많은 게 너무 멀어갖고, 걸수 음, 있으나 이제. 그치. 녹두거리 쪽이 머니까 갔다 오기에는 한 시간이니까. 걸어올 거리가 아니던데? <웃음> 상상을 못 하지, 사실. 셔틀버스도 그러면 엄청 막 사람 붐비겠네? 아침에 줄 많이 잤어. 아, 맞아. 그랬던 어, 것 같아. 줄... 서틀버스 아침에 한뭐 9시 반서틀로으러갈때 타면 은한 응. 20분은 줄을 걸 5분마다 버스 있긴 한데 20분? 3분 5분마다 있긴 한데 어. 어?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학교 가운데 쯤다온 건데 우측으로 여기 내려가면 이제 법대랑 사회대 아까 지나온 응. 학끼들이 응. 있는 거고 응. 앞으로는 여기가 다하역이라고 여기 2층에 학생시장 있고 3층에 이제 교직원시장인데 교직원시장이 와있어요 음, 얼마에? 아교직원시장 정식으로 나와고 보통 음, 제일 싼게 한 8,000원, 9,000원까지 어, 해서 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 그 정도 받으면 맛있어. 학생시장인데 음, 그 정도면 여기가 연애하기 되게 좋다는 하이웨는데저 안에서 앉아갖고 연매를 하면은... 음, 네, 안에 서 모르겠네. 어 이거 설마 아, 좋잖아요. 형아, 무슨 줄 알았어? 아, 아니 <웃음> 그러니까 학생은 앞에 여기에 그냥 이렇게 넓게 있는... 잠시만... 어. 이제 셔틀버스가 저 밑에서, 근데 아 그거를 여기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좋은데? 학생회관은 그러면 동아리방 뭐 그런 게 대부분이겠네? 동아리방은 이 학생, 아, 그니까 학생회관 저 앞에 이게 본관이라고 해야 되나? 아, 본관이야? 이거? 이게 본관이야. 아. 학생회관이 저쪽으로 나가야 아. 저 이 잔디 건너에 있는 오케이. 저기가 어. 이제 버스 내리는 거예 어. 셔틀버스. 나요 들어가 본적 없어. 뭐 본관이면 사실 뭐 행정적인 업무 뭐 그런 거 아니면 아, 은이 안에 우체국이 있긴 해. 아거뭐 요즘 우체국 누왔 쓰나. 아, 일반인이. 행정관이다 행정관. 어. 오케이. 본관이나 행정관이나. 보이는 여기가 학 음... 여기도 1층에 학식이 있고 이제 2층, 3층에는 이제 동아리 방이랑 음... 뭐... 조금 작다 학생 네, 건설. 맞... 아, 저 뒤쪽으로 치고는... 아더 있어? 있어요. 아 부대 시설고 그런 게 있고, 아... 카페도 있고 그래 그래야지. 어. 그 뭐냐? 오저 그럴싸해 보이는 이... 건물은 뭐야? 이제 저기가 관정관이라고 한 3, 4년 전? 채, 채, 그런 거 같아. 기계적 최근에 <웃음> 지은 도서관이고 그 앞에 있는 게 원래 도서관, 중앙도서관 아, 어, 아 저거 도서관이야? 어, 중도, 어. 중도인데 옛날 거, 최근 거. 신기하다. 야, 근데 도서관 <웃음> 차이가 너무 심하다. <웃음> 아, 엄청 오래됐으니까. 어, 그런 거 같아. 저거는 지은 지한몇 어. 년도 안 됐을 거야? 여기에 교복도가 있어. 어, 학생 할인 해줘? 어, 있는 거 같아. 이 안에 머리 자른데.